이여은 노블록스 여기가 바로 오징어게임 바로 그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구만 아무한테도 말을 걸어서 물어봐야겠어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말이야 아. 저기 저기요 제가 여기 처음 참가해서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수 있을까요? 이 녀석 처못 녀석이냐? 여기는 오징어게너 혹시 빛이 있나? 에이, 맞아요 여기 오면 빛을 가을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죠 집에 아픈 어머니와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삭이 당하는 바람에 이쪽에 끌려왔죠 사연이 정말 딱하고 가 제가 또 집에 아픈 어머니와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픈 아내와 그리고 아픈 할머니 그리고 아픈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아픈 가, 옆집 강아지 뽀삐 그리고 우리 집에 숨어 사는 아픈 쥐이 많은 사람들이 저만 보고 살고 있다고요 자네는 정말 침이 많구만 <웃음> 그래서 꼭 돈을 가지고 우리 나쁜 사람들이 돌봐줘야 돼요 여기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자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상금이 는다 그런 말인가? 맞아! 한 명이 죽을 때마다 1억씩! 총 상급 456억 원! 뭐야 당신도 죽어야 1억이 느는 거네요? 그것도 그렇지, 그렇지. <웃음> 혹시 당신은 여기 왜 왔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음, 나는 별거 아니야. 나도 돈의 빚 때문에 들어왔는데 <웃음> 사실 난 머리카락이 점점 흩날리고 있어. <웃음> 그니까 러 한마디로 탈모? 난이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 <웃음> 그렇게 난 연구를 끝낸 뒤알수 있었어 빠지는 건내 머리카락 뿐만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도 빠지고 있었다는 거그렇지 탈모면 머리 심으려면 한 천만 원 정도 들지 <웃음> <웃음> 내가 알아 겪어봤구만 <웃음> 나도 전에도. 나도 탈모거든 어! 어쨌든 들고. 게임 1분 뒤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저씨. 근데, 이름이 뭐죠? 내 이름은 댕댕이. 음, 그렇군. 어이구, 댕댕씨. 네? 여기에, 많은 사람들 있네요. 한 명씩 1억이니까, 대충, 한 50명 정도 돼 보이는데? 사람이 어디 보인다는 거지? 난 돈밖에 안 보이는데 말이야. <웃음> 사람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다니. 잔인한 사람이구만.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았어. 빼돈을 벌겠어 빛에 시달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모였구만 절대 질수 없지 어? 이게 뭐하는 게임이지? 자 일단 옆으로 오게 어디? 여기군 이게 뭔 게임이죠? 자네도 어릴적에 많이 해봤을걸세 무궁화꽃이 <웃음> 피었습니다 <웃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 이거 잘하는데 근데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해준다고요? 돈도 주고? 과연 재미있을까? 음? 엄청 재밌을것 같은데? <웃음> 아 이거 자신 있지 이거 되게 재밌겠다 가자. 오 어? 어? 뭐야 오 어? 이건 우리가 어릴 적에 하던 놀이가 아니야 <웃음> 이거 걸리면 총 맞고 죽는 거야? <웃음> 야,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오. 오. 전에 거기서 한 발자국만 움직여 보겠나? 우리 죽으면 아. 안 죽을 수도 있지. 싫어 <웃음> 싫어. <시나와 시나와. 웃음> 오. 아, 지금 움직이면 저술래 녀석도 못볼것 같은데. 아. 저 앞에 있는 꼬마 인형이 우리 쏘고 있는 거구나 <웃음> 아이고 돈이 들 사람들이 많네. 그러 많아 말이야. 많아 근데 우리가 돈이 되지 않았나? <웃음> 가자! 5 g p 었습니다 오케이 3억 4억, 5억 6억, 7억, 8어 돈이 쑥쑥 들어오는구만? 좋아 좋아 오! 이대로 고리만할수 있다면 저 상대보다 오를 거야. 숨 막히는 걸오오 욕심부릴 뻔했다. 으이. 오 오호. <웃음> 1분 3초나 봤다. 자네 꽤잘 버티는구만. 이제 슬슬 갈 때가 되었을지도. <웃음> <웃음> <웃음> 저 꼬렌지점에서 죽었다니 너무 불쌍한 친구구만. 좀 빨라진 거 같기도. 일분 남았어. 그까 막 이거 들어갈 수 있나? 너무 빨라! <웃음> 아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잠깐만 한 번에 들어간, 어. 한 번에 들어간. 오, 뭐 어, 자네는 내 지갑에 들어가겠구만. 아, <웃음> 뭐 어. 자네는 내 지갑에 들어가겠어? 그런 세월 언제 올 것인가? 어. 자네 탈락일세 어디 들어올려고 날 뚫고 지나가라. 오아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살았다! 잠깐 잠깐! 네 <웃음> <웃음> <웃음> <내> 지갑에 들어왔구만! 하하하하 <웃음> 1가져억 1억! 1억 벌기 쉽다! 이번에도 다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있다고 하더군! 그것도 하러 가지! 짜네! 다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돈 벌러 가야지! 오징어 끼니! 아 <웃음> 어, <웃음> When it says green light, you can walk. 어. When it says red light, stop. 이번에 okay. 오징어 게임은 앞에 있는 you 게좀더 know 더 소름 끼칠지도? 어, 그래도. ]isch. 아까는 3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5분이나 주는구만. Greenlight.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소리가 안 들리고 일단 상대방에 밀수 있어. <뭅> <뭅> 어, 어, 어. 와 <뭅> 어, 어. <뭅> 어, 어, <뭅> 어. 이거 진짜 리얼하구만! 우리 무하고지 있습니다 안했는데? 이건 소리도 안하고 오! 상대방이 밀면 또 죽어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웃음> 상대가 밀어도 죽습니다 어 방금 밀려 죽었는데 어 또! 와 언제 돌지 몰라 이번엔 와... 이게 사부이나 주는 이유가 있네 좀금 돌았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다... 어, 어. 어. 아안 음... 움직였네 오! <웃음> 와아아아아나 너무 무서워 아. 야 이거는 뭐 알려주지도 않아 <웃음> 심지 무궁화 꽃이 밀어. 피었습니다 <웃음> 아! 아 야, 내가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지. 앞 사람을 밀어. 자, 내 앞에 사람이 있지? 철저 밀어. 밀어? 어, 안 밀리네. <웃음> 밀고 있어? 오. <웃음> 어. 어. 아. 오. <웃음> 와, 나좀 아픈데 몇대 맞은 것같아 멈춰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자네, 그렇게 해서 언제 가겠나? 돌면 바로 뛰어 이야. 다 와, 이건 안 알려주니까 더 어렵다. 언제 돌지 모르니까. 자, 날 믿고 지금 살짝살짝 와. 살짝살짝 움직이면 안걸려. 아, 걸려. <웃음> 어. <웃음> 와, 움직일 뻔했다. <웃음> <웃음> 와, 진짜 어렵네? 댕댕이 아니, 살아있나? 댕댕이 살아있네, 여기. 참가자 목록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있다. 아 죽었죠? 바로 님던게 어디 어바아 죽었죠? <웃음> 천천히 하지 말고 끝나면... 빨리빨리 가야겠어 초반엔 이 게임이 끝나면 그녀에게 고백을 하겠어 <웃음> 누군데 그녀가? <웃음> 누군데? <웃음>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르아가 <누구야? 담미온가? 웃음> <요로르인가? 웃음> 자네 이 게임이 끝나면 뭐 하고 싶은가? 너랑 사귀겠어. 어! <웃음> 꼭 살아 나가야겠구만. <웃음>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네. 바로 어야겠다 <웃음> <웃음> 댕댕이랑 사귀는 건 불가능해졌구만. 자네와 사귀는 거. 이게 뭐야? 내 목까지 내 어? 까지 사라져. 저 사람 춤추는데 왜안 쓰러져? <웃음> <웃음> 뭐야? 애교라서 봐주는 건가? 아! 제발. 아 저사람 박수치는데 안쓰러져 <웃음> 장난없다 아직, 아직 시간은 많아 천천히 <웃음> 아직 많아 시간은 아직 많아 무궁화 <웃음> 꽃이 피었습니다 타타타타 다, 다, 다, 다. <웃음> 아! 아! 죽을뻔했어! 아! 죽을뻔했어! 와! 이거 소름돋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진짜야... 이제 끝이야... 달리면 될까? 달리면 될것 같은데? 가능! 가능! 불가능... 궁화고이비어 피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마지막에서! <웃음> 아! 진짜! 아갈수 있었는데 <웃음> 자 어쨌든 오늘 오징어 게임 요즘 진짜 넷플릭스에서 핫한 오징어 게임 플레이해봤는데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